이수만 한예슬, 1300억 대 불법 외환거래 연루 논란.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배우 한예슬이 1300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 논란에 휩싸였다. 1 1일 KBS 탐사 보도팀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6월부터 국외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국외법인 설립 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44명이 1,300억 원대 불법외환 거래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. 보도에 따르면 44명 중 미국 LA에서 다수의 부산을 거래한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배우 한예슬도 포함돼 있다. 또 재벌가로는 LG 구본무 회장의 여동생인 구미정씨, GS가 허남각 삼양 통상회장 롯데가인 신정이 동화면세점 사장 등이 포함됐다. 이밖에도 KBS는 고정주영 회장의 외동딸 정경희 씨는 가족과 함께 지난 97년과 2004년 하와이에 도 채의 리조트를 매입했으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보도했다. 또월로배우 신영균씨의 자녀도 당국에 신고 없이 미국의 한 쇼핑몰을 2009년부터 소유해오다 1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. 이번에 적발된 부유층은 모두 44명이며 위반 거래가 65건으로 금액은 1380억원에 이른다.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자본거래시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국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. 김감원은 <목소리도>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대적으로 거래규모가 큰 GS그룹 계열 허남갑 회장,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등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.